그러면, 이제, 지금 우리가 대충, 어떻게 보면은,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뭐 도시, 건축, 그 다음에 컴퓨테이션, 그리고 데이터에 대한 이야기들 지금, 어떻게 약간 랜덤하게 막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 그러니까 각자의 이제, 뭐, 배경지식이 있고, 어떤 도메인이 있으니까 이런 부분도 좀 했는데, 아, 너도 이해는 되겠죠? 근데 이제, 보시는 그 시청자, 시청자라하 어떤, 뭐, 보시는, 비디오를 보시는 분들은 학생일 수도 있고, 뭐, 이거에 대한 전혀 개념이 없을 수도 있는데, 제가 이제, 질문을 하나 드리고 싶은데 그 사실 건축 디자인을 하더라도 어쨌든 사이드 아나시스를 해야 되잖아요 그렇죠. 그리고 결국에는 뭐 얼반 디자인을 하더라도 일단은 사이드 아나시스부터 시작을 할 거잖아요 그러면은 제가 궁금한 게 이제 기본적인 큰 프로세스가 너무 프로페셔널하게 대답 안 해주셔도 되고 네. 큰 프로세스가 대충 어떻게 어떻게 되고 만약 건축을 하시는 분들은 이걸 이렇게 이해해서 뭐 점, 접근, 이해, 이렇게 이해하면 좀 편하실 것 같고 만약에 보시뭐 플레이닝도 있지만 아시시자자인 d e s 도시 플 d 밍 쪽도 있잖아요 s i g n design d 어떻게 g n design design design design design d e s 어떤 n d e 이 i g n design d e s i g 이 design 고이 s i g n d e 이 i g n design design d e s 에 g n 학생이 나중에 프로페셔널에 들어와서 프로젝트를 어반 디자인 프로젝트 많이 하게 됐을 때 어떤 스텝을 하면은 좋을까? 그런 응. 그런 거잖아요. 그러니까 들어가. 가령 이게 멜름 내 건축 학교 2학년, 3학년 이제 재학하고 네. 이제 꽤 근데 스튜디오 몇개 하고 응. 이제 알아. 응. 근데 지금 우리가 막 사이언스 도 얘기하고 데이터도 얘기하고 막 이러는데 잘 모르겠어. 그럼 그런 학생들한테 건 아. 그러니까 도시 디자인과 데이터. 응. 그다음에 이거를 프로세스하는 컴퓨테이션 하는 방법이 이제 좀 쉽게 설명해 주는 거죠. 퉁퉁 잘라 가지고. 되게 모르겠어요. 지금 뭐 어떤 오, 어떤 게막이상모르겠는데 <웃음> 형이 한번 말씀해 주시. 아 이거 어떤 생각을 그까뭐 <웃음> 얘기하고 자하는 거 그런 거 같아요. 니까막 간단한 얘기하는 거들. 아, 어떤 어떤 컴퓨테이셔널한 그런 것들이 <웃음> 일반에서 쓰이겠냐? 그리고 그게 실질적으로 학생 수준에서 뭐부터 시작했으면 좋겠냐? 뭐 예를 들어 이런 관점이라고 하면 약간 또 퀘션이 똑같이 가는 거 같아요. <웃음> 다시 <웃음> 처음으로 그죠? 뭐 심우에서 예를 들어 뭐 어떤 식의 것들이 쓰이고 하는 것들도 물론 중요하고 그다음에 분명히 이거는 이제 아카데믹 사이드에서 할수 있는 또 영역이 있으니까 음. 또 거기서 그 사람들이 생각하는 영역이 또 필요하고 음. 근데 이제 결국은 건축도 마찬가지겠지만 어느 순간에 그런 거 있을 거예요 오, 나 예를 들어 어반디자인 전공을 하면서 막이 사람은 컴퓨테이널툴파도좀쎄 남준 씨가 말한 것처럼 나는 내가 생각하는 모든 거를 다컴퓨테이널 로직으로 만들 수 있고 데이터베이스를 끌어들여 가지고 아웃을 딱낼수 있어 그랬는데 현재 실무 왔을 때 과연 그것들이 어떻게 쓰일 수 있느냐 음. 결국 똑같은 얘기로 다시 음. 돌아가는 부분이 분명 있, 있을 테지만 음. 개인적으로 생각했을 때는 모르겠어 이렇게 이렇게 표현하면 뭐한데 컴퓨테이션이나 데이터 관련된 것들에 대해서는 오히려 아카데믹 사이드가 더 많은 잠재성을 갖고 와야 될것 같아. 음. 그러니까 왜냐하면 아까도 말했지만 이쪽 실무 사이드는 음. 정말 다분히 실무가 그러니까 현실적인 것들의 음. 더 비교하기 어려운 부분들이 너무 많기 때문에 음. 어떻게 보면은 모르겠어요. 편하게 뭐 이렇게 편안게 뭐한데 학생들한테 이거를 모르겠다. 아, 뭐... 아니 근데 마지 <웃음> <요, 다소에>, 다소 <웃음> 많이 많이 네. 대답을 하는데 너무 많이 도움이 되는 게어 컴퓨테이션이나 그런 거는 진짜 아카데믹에서 많이 공부도 많이 할 거고 근데 네. 실무에서 경험을 해봤을 때는 그냥 오히려 이게 또, 또 어떻게 보면 또 매뉴얼 하면서 휴먼했을 그런 점이 있는데 그냥 그 전체적인 그 프로젝트 사이트나 그 도시에 대한 이해를 한다라는 게 되게 너무 이게 브라드하고 되게 컨퍼런스 하는 것 같아요. 음. 그래서 이걸 딱 짚어서 이걸 해야 된다라는 음. 거는 저도 잘 그걸 잘 짚을 수는 없을 것 같고요. 만약에 음. 제가 만약에 뭐 프로젝트를 받았을 때 어떻게 어프로치를 해야 된다라고 그런 걸 봤을 때는 저는 근데 결국에는 되게 어떻게 보면 간단할 수도 있는데 사이트가 만약에 있고 그걸 내가 프로젝트를 한다. 미국의 뭐 채픽컬한 서버분 그런 네이버들을 디자인하라고 이렇게 주면 저도 솔직히 어떻게 될지는 모를 것 같아요. 근데 만약에 이게 얼반 세팅에서 만약에 이런 뭐뭐 삼십 개 블록을 나한테 줄게 해봐. 그러면은 이제 뭐 여러 가지를 보죠. 근데 여러 가지를 보는데 컴퓨테이션이나 그런 쪽으로는 저는 스널이안갈것 같아. 아직까지 처음은 처음 처음이나 뭐 프로젝트에서도 솔직히 많이는 안갈것 같아요. 오히려 저는 진짜 올드 스쿨할 수도 있는데 음. 진짜 뭐 히스토릭 에리어를 본다든지 음. 아니면은 그게 이제 뭐, 데이터가 되는 거지. 그 데이터 거지. 저 저한테 그게 데이터예요. 그러니까 음. 막 이렇게 뭐 넘버나 뭐 이런, 이런 그런 데이터보다도 음. 그냥니 뭐 데이터 퓨어 데이터 뭐 그런 식으로 얘기하는. 근데 음. 저는 저한테 데이터는 오히려 뭐 히스토릭 뭐에리어 아니면 이게 뭐, 사실은 지금 메인 스트림이지 모두에 네. 네. 되게 중요한 거예요. 그, 딱 무슨... 그런 그런 거 아니면은 뭐 뭐. 그러면서또 Future Initiative 그러니까 뭐 음. 만약에 사이드 A가 있으면 그 주변에서 뭐 길이 어떻게 생길 거고 아니면 은뭐 음. 뭐 Public Transition 어떻게 생길 거고 뭐 음. 이런 거를 크게 크게 보면서 그러면서 이제 또 이제 이제 조닝을 보겠죠 이제, 음. 이제 그런 식이지 막막 막 처음부터나 아니면 프로젝트에서도 아직까지도 그렇게 막 뭐가 이렇게 필요하다고 느낀 건 없는가 진짜 저는 오히려 Automation 뭐 이런 거 그런 음. 거는 필요한 게참 많아요. 음. 되게 간단하게 보면은 뭐, 음. 뭐 진짜 어떻게 보면 좀 형님들이 생각하는 거하고 너무 다를수 있는데 뭐 센터 라인이 있다, 길 센터 라인이 있다. 그러면 그거를 얼음에 뭐 이렇게 없애서 해가지고 블락을 짜준다. 그런 거는 너무 도움이 될것 같고 너무 필요할 것 같은데 그그 그 위나 그 아래로는 뭐 그렇게 프라덕션 어, 툴이 프로덕션 툴이, 오, 툴이 제일 도움이 많이 될것 같고요. 음. 어 아까 말했듯이 이렇게 막 되게 빠르게 뭐 막업을 할수 있는 그런 툴이 있다 뭐 음. 매싱 막업을 하든지 뭐 그런 음. 걸할수 있는 툴이 있다면 도움이 많이 되었고 음. 그 대신 뭐 솔직히 지금 실무에서 프로젝트를 뭐 받았다 음. 그러면은 저는 되게 올드스쿨하게 가는 것 같아요 그래서 음. 뭐 프리비어스 뭐 프로젝트를 보든지 아니면 뮤추얼 음. 프로젝트를 보든지 둘다 보고 음. 그리고 그 도시의 흐름을 볼것 같아요 저는, 전, 저는 개인적으로 이렇게 도시계획을, 뭐 프로젝트를 한다 그러면은 가장 보는 건 그냥 진짜 흐름 그리고 그 주변에 어떤 그런 그... 트랜스콜코더가 어떻게 있고 그, 그 코리더에서 어떤 디벨로먼트가 생기고 있는지 그런 거를 그냥 되게 루스하게 머릿속에 갖고 이제 프로젝트 넘버를 보겠죠 그다음 거의 제 생각에는 가장 시간을 많이, 내, 많이 투자하는 거는 이제 프로그램 넘버나 프로그램 뭐 얼마나 올릴 수 있고 얼마나 또 그걸 넘버를 그 올리, 올리되 어느정도 오픈 스페이스를 그 퍼블릭한테 프로바이드를 할수 있고 음. 뭐 그런 걸을 보는데 뭐 어떻게 얘기하다보면 이게 한, 한 문장으로 답을 할 수는 없는 것 같은데 음. 제 생각에는 그 도시계획은 어차피 그냥 끝은 이거 같아요 그러니까 무조건 다 크게 봐야 돼요 컨퍼런스에 봐야 되기 때문에 음. 그 프로젝트 시작을 할때 너무 많은 거를 봐야 되는 것 같아요 근데 그게 음. 제일 중요한 것 같아요 어떻게 음. 보면 진짜 뭐 하루를, 하루라든지 뭐, 모르죠 프로젝트가 뭐 스케줄이 어떻게 되는지 모르겠지만 제일 처음에 그 프로젝트 언더스탠딩을 얼마나 많이 하는지 그떻게또 아카데믹 한 것도 있는게 1학년 2학년 때도 그러면 하잖아요 처음 시작하면 사이트 아나운스를 받고 삼주를 한다 뭐 하잖아요 그렇게 하듯이 회사에서도 그렇게 하고 싶지만 시간상 우리는 음. 뭐 이틀 3일 하겠지 아니면 뭐 하루 이틀 할것 같은데 처음에 할 때는 진짜 올드스쿨인 것 같아요. 그냥 딱그 옛날부터 해왔던 그런 방식을 아직까지 쓰는 것 같아요. 그러면 거기서 어떤 부분들이 그냥 상상의 나개를 너무 상상의 날개를 붙이면 안 되고 적당한 상상의 날개로 <웃음> 거기서 어느 부분이 어떻게 이제 그 데이터와 데이터를 프로세스할 수 있는 이제 그 음. 그 알고리즘이 어떻게 들어와 들어와서 어떻게 이제 어느 방향으로 어드트 될 때는 좋겠다라는 그런 생각들은 있으신가요? 아까 잠깐 말씀드렸는데 저는 아직까지도 그그 아이디어를 아직 아까 그로잉시티 말씀하셨는데 그 automation 툴 중에서도 그런 아까 말했듯이 마크업을 하고 매싱를 짜고 뭐 이런 것도 있지만 그거에서 넘버도 다 엑스트랙 할수 있고 뭐 엑셀 파일로 나오이든뭐 엑셀 파일에서 내가 고쳤을 때 여기서 뭐뭐 엑셀 파일 아니더라도 뭐 그런 이런 음. 테이블 같은 거에서 내가 고쳤을 때 이런 디자인이 바뀐다 도메이션이나 예 그냥 데이터를 싱크해서 그냥 시뮬레이션 할수 있는 그러니까 프로덕션은 응. 일단 첫 번째로 가장 당장 유용하다면 응. 시뮬레이션 해가지고 내 생각이 지금 맞는지 아니면 이게 데이터가 가다가 다른 데이터와클래시가날 수도 있으니까 그거를 응. 좀 빠르게 확인을 해볼수 있는 왜냐면 너무 데이터가 이게 리니어 가그하게 아니라 중간으로 계속 센트럴라이즈 돼가지고 여기서 이걸 판단해야 되니까 응. 그거에 대한 뭔가 시뮬레이션 툴이 있다면 도시계획을 는도시 하는 거는 진짜 홍형님도다 뭐다 아셨는데 너무 뭐가 많은 것 같아요. 생각해야 될게 너무 많으니까. 음. 그래서 저희는 보면 은 트래픽 같은 것도 어떻게 보면 은 트래픽이 가장, 음. 가장 가장 넘버나 뭐 이런 걸로 봤을 때 저희가 이해할 수뭐 진짜 넘버가 나오잖아요. 그 트래픽 그런 엔지니어들 보면은. 근데 솔직히 저희들은 그걸 안 해요. 왜냐면 트래픽 엔지니어들이 있기 때문에 그 사람들이 저희한테 얘기를 해주고 우리가 그 하는 거를 피드를 하면 그 사람이 더 리뷰를 해주는 거고.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은 이게 도시라는 게참 힘든 타픽이라는 거. 그게, 음. 그게 참 사실인 게 너무 생각할 게 많은 것 같아요 음. 그래서 그래서 어떻게 보면은 또 다시 아까 그 질문하신 거로 가보면은 가장 중요한 거는 도시에 대한 그런 theory나 그런 거를 얼마만이 이해를 하고 있느냐가 되게 중요한 것 같아요 그게 되게 아카데믹한 것도 뭐 진짜 쉽게 말씀드리면은 뭐, 뭐 옛날 로마에서는 도시를 어떻게 지었고 뭐 이런 게 지금 생각하면 왜지금 우리가 생각해야 지 라고 생각하지만 저는 어떻게 음. 봤을 때 그거는 결국 예 결국 인간들에 있어서 중요한 프로세스였지만, 지금 어떻게 보면은 저는 생각해보는 게 뭐냐면은 어 로마에서 했던 그런 그 그리드로 만들어진 도시, 그런 것과 지금 호스에 온 중국에서 하는 것도 보면은 그리드된 도시를 많이 쓰잖아요. 그, 그런 콜레션이 또 있지 않나 는 생각도 많이 드는 것 같고, 그러니까 그런 히어리나 그런 백그라운드가 상당히 더 중요한 것 같고요. 솔직히 실무에서 쓰는 거는 그냥 그 저희들이 아, 아, 항상 배워왔던 그런... 그런 뭐 되게 클래식한 그런 그런 사일나스 같은 거는 아직까지도 비슷한 것 같고요. 아카데믹이나 실 문화. 근데 그게 이제 하는 그피리드가 단축되냐 아니냐가 좀 음. 다른 것 같고. 음. 근데 가장 중요한 거는 도시에 대한 이해성인데, 그게 이제 히스토리도 그렇고 쓰유리도 그렇고 그런 거를 어느 정도는 배워 배우고 알아야지만이. 어, 뭐 제가 말씀하신 말씀드린 게 지금 막 지금 상황에 와가지고 무슨 도시를 짓는데 그게 무슨 뭐.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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떻게 보면 은 알고리즘이 있고. 그렇죠. 그 다음에 발전이 이렇게 됐다 치면 그게 왜 발전되는지를 막 디테일 찾아본 걔네들이 어떻게 보면 데이터. 어떻게 보면 리버스 엔지니어 하는 거죠. 그렇죠. 데이터가 네. 이렇게 있고, 이렇게 결과가 나는데 이게 어떤 공식으로 이게 음. 상관관계로 이렇게 된 건지를 어떻게 보면 이제 추적해 나가면서 거기서 이제 배워서 여기서우리는 음. 이렇게 적용하면 괜찮겠다. 약간 이런 식의 네. 방법으로 컴퓨테이션 한 혹은 데이터 들이든 하는 것들을 얼만으로 마 이렇게 봤던 것 근데 10년 뭐 이렇게 일하면서 음. 프로젝트를 몇개 했는지는 기억이 안 나지만 많이 했겠죠. 많이 했을 데 <웃음> 보면은 만약에 제가 30개를 40개를 했다, 50개를 했다 그러면은 50개를 해도 50개가 다 다르니까 그거에 대한 그런 툴을 만들고 근데 그 안에도 조금 해. 뭔가 있지 않아요? 오버랩은 <웃음> 있죠. 물론 있죠. 물론 <웃음> 있는데 그게 이제 어떻게 보면은 저희는 항상 프로젝트를 하면 은 이제 프린스펄이라는 거를 만들잖아요. 그게 <웃음> 상당히 중요한 거예요. 그쵸. 근데 그, 프린스, 그 프린스퍼들은 프 50개 프로젝트를 해도 거의 그 기본 뼈대는 항상 똑같은 것 같아요 네. 그게 중요하다고 생각 그게 어떻게 보면 킬것 같아요 네. 그리고 이게 뭐 바뀌고 있는 게 이제 내부에서도 바뀌겠지만 아마 조만간 외부의 영향으로 바뀔 수 있는 것도 많은 게 요새 뭐 자, 자율주행 자동차 얘기 나오면서 그거에 대한 도로폭에 대한 대피셔도 지금 얘기가 달라지고 있고 아니면뭐 전용도로를 만들어야 된다는 의지는 아니면 얘가 센서링 할수 있는 수준의 그걸 옵티마이제이션 하게 될 경우에 전용도를 만들 필요가 없다. 뭐 이런 얘기도 나와. 아예 그냥 그러니까 뭐 여러 가지 예. 그런 테크놀로지 베이스의 팩터들이 나오니까 예를 들어 도시를 할때어떤 팩터를 어떻게 적용을 해가지고 그 스트리트를 하느냐가 어떻게 보면 모르겠어 가부로 입장에서 그걸 선택하는 어떠 하나의 가이드라인 이될 수도 있고. 그뭐 여러 가지 이유가 그, 있는 거지. 재작년에 그 I N H uh, L T 동세 동세형이라고 이제 무슨 티칭하시는 형이 있는데 그 형이랑 같이 한 그. 워크숍을 그때 매핑 관련도 시작을 했었어요. 거기 있는 그 비아카 학생들이 다 정확히 갑자기 살짝 유니온 포인트라고 음. 이제 거기 에 설계 스튜디오를 했는데 거기 이제 모텔이 좀 비어지잖아요. 어쨌든 거기에 거기에 이제 그 자율주행도 들어오고 그다음에 여러 가지 컨셉들이 들어와서 이제 학생들 하나 하나씩 하나씩 이렇게 이제 설계를 해 나가는 건데 사실 요즘 드론 택시 있잖아요. 여기 저기 l 예, 네. 주로 이러잖아요.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이 모빌리티가 바뀌면은 거의 이 얼반 개념 자체가 성도기 에 다시 한번 생각해볼 필요가 있는 정도의 임팩트가 있는 것 같아요. 어떻게 보면은 근데 인류가 인류가 솔직히 차 때문에 도시가 엄청나게 바뀐 것도 1900년대 들어서 그런 거고 그리고 나서 또 밖에 깨가 오긴 오는 것 같아요. 언젠가는. 그게 문제 어사나스피커를 <웃음> 왔다. 그러면 진짜 진짜 가장. 앞, 뭐만 뭐 100% 다 u t o n o m o u s o 다 autonomous o 라 a u t o 길이라는 그 개념도 형님 t o 는 o m o u s 없어 autonomous. I observe the sidewalks. I observe the s 고 d e w a l k s I 이 b s e r v e the sidewalks. I observe the sidewalks. I observe the s i d e w a 이 k s I observe the 파킹 가라지도 없어질 거고 그러면 그 언더그라운드도 없어지고 그러면 그 대신 이제 큐잉 하는 것도 뭐 길어질 거 n d underground, 바뀌는데 r g r 그게 또 우리가 거기까지 가냐 안가냐 d u n d e 게어 r o u n 결국에는 사람 어떤 사람들은 그냥 차가 좋아서 차를 갖고 다니는 사람들이 있기 때문에 그게 또 100%를 갈 n 같지는 않고. r g r o u n d u n 죠 e r g r o u n d u n d e r g r o 을 n d u n d e r g r o 길을 깔때 일부러 엑스트라 레인을 만들어 놓고 그거를 어떻게 보면은 어 플렉스 존 같이 이렇게 만들어 놓는 도시들이 점점 생기고 있는 게 음. 길은 중간에 있는 거는 뭐 기본 뭐 4레인 뭐, 뭐 이렇게 하고 나머지 엑스트라 레인인데 그거는 이제 테스팅을 하는 거죠. 음. 이제 어떤 순기컬 테스팅을 하다가 이제 뭐 이론상으로는 점점 더 기본 그냥 길들은 줄어들고 이게 오사스가 늘어나는 거다 라고 하는데 지금 막 이제 들어갔으니까 그런 그런, 그런 아이디이 그, 그, 그, 그, 그, 왜냐면 얼반 디자이너, 얼반 플래너가 있잖아요. 네. 지금 예를 들어 그렇게 길을 깔자고 하는 건 얼반 플래너의 아이디어에서 나오게 되는 건가요? 아니면 디자이너의 사이에서 뭐 예를 들어 프로포즈를 할수 있는... 그건 거. 그, 그, 둘 다인 것 같아요. 얼반 디자이너, 얼반 플래너 내가 지금 잘 모르겠어요. 뭐 내가 이해하는 거로는 되게 얘네들이 어떻게 보면 더 데이터 드리븐 개념이고 어, 이쪽은 네, 네. 이쪽은 어떻게 보면 데이터 드리븐에서 나온 어느 정도 기존의 플레이그라운드에서 어떤 식의 어떤 그런 디자인너 역할을 하는 건데. 근데 이게 점점 <웃음> 점점 모르고있어난 이거 이두 영역이 분리돼 있다는 것도 나 진짜 그러니까, 이해를 못하는 겠게 가장 좋은 샘플은 그런 아, 네. 것 같아요. 만약에 뭐 일반 플래너의 데퍼니션이라고 생각하면은 어 LA 뭐 카운티나 뭐 쓰리나 뭐 이런 데 가가지고. 어떤 뭐 동네의 디자인 가이드라인이나 디자인 뭐 그렇죠. 마스터 플랜 뭐 디자인 가이드라인 같은 거를 다운로드 받아보면요 음. 첫 장부터 뭐 마지막 장까지 다 글이에요 다 글로 설명을 할수 있는 엘레베트가 음. 많은 것 같아요 저도 센스브 스토라이에 있을 때 거기에서 Ph.D 하고 뭐 마스터 하는 애들이 이제 디자인이 없거든요? 없죠? 없죠 뭐, 네, 네. 네. 일반 플래닝일 거예요다 MIT는 홈래닝 그그 네, 네. 거기 친구들 보면 은 디자인 백그라운드 없는데 되게 많아요 그 대신에 시랑 되게 이렇게 잘 이렇게 전화도 하고 막 그렇게 계속 얘기를 하더라고요. 어떻게 보면 디자인에 대한 어프로치는 그냥 되게 퍼인트가 낮고 다른 식으로 이제 도시를 근데 바라보는 근데 이제 결국 디자인이라는 뭐 표현이 되게 뭔가 너무 이렇게 뭐 위쪽인 걸 만들어낸다고 생각하시는 어, 되게 어, 오해를 주고 있는데 플래너도 사실 디자이너잖아요. 뭔가를 쿨링링 한다는 거니까 그러니까 그두 가지 영역이 모르겠어요. 이게 과연 언제까지 따로 나눌 눠수 있을진 잘 모르겠어요. 야 무게중심의 차인 것 같아요. 근데 이제 이 중에 이쯤에서 제가 이제 또 하나 던지고 싶은 이야기가 요즘 뭐 유럽도 마찬가지지만 도시 재생 많이 하잖아요. 그렇죠. 재생. 그쵸, 그래서 그쵸. 특별히 이제 한국 같은 경우도 이제 뭐 아파트도 아파트고 뭐질 거보다도 이제, 이제 기존에 징거 어떻게 갈 거냐. 음. 다 버릴 수도 없고. 그럼 이런 단계에서 보면은. 저도 이제 제 친한 신 형이 제가 뭐 비디오로도 첫 번째 인터뷰를 이제 그 형을 했는데 그형형 칠성이라고 그 형이 어쨌든 국내 1호건축해서 이제 도시재생 박사를 네. 광고 광고해드는데 <웃음> 근데 그형 지금 저기 어디야 그 아, 한국 도시 L H 아니야? 아 L H 응. L H에서 지금 이 연구를 하고 계시는데 가끔 가다 내가 가면 봐요 보면 이제 저를 항상 끌고 다녀요 야 남주야 여기 꼭 가봐야 돼 저기 가봐야 돼. 한 번은 집에 놀러 갔는데 지도가 있더라고요. 형이 지도 뭐예요? 그러니까 아, 여기가 여수에 대한 이야기를 히스토리를 많이 음. 얘기 하면서 이게 어떻게 됐기 때문에 지금 어디가, 어떻게 노후화가 놀아, 됐고 어떤 이벤트를 만들어서 음. 어떻게 루이 마이터라이딩을 시킬까에 대해서 얘기를 하는데 어쨌든 그녀 같은 경우는 굉장히 포지시보다 디자인적인 네. 어로치를 되게 많이 쓰죠. 그러니까 약간 무게 중심과 철학 같은 부분들. 그 백그라운드가 뭐냐? 그 백, 어떤 틀을 가지고 어떤 백그라운드를 가지고서 내가 이거를 적을 할 거냐? 그런 관점으로 봤을 경우에 이제 저는 이제 친구한테 여쭤보고 싶은 게 도시 재생에 대한 부분들 단순하게 때로 포기고 다시 짓고 이게 아니라 기존 것들을 어떻게 보면 유지하면서 정말 아무것도 손을안 대고 이벤트만 집어넣어 집어넣으면서도 리바이탈라징이 가능한 거잖아요 그렇죠 이런 관점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세요? 그 저는 많이 하나요? 그 SON? 저희는 어 그런 쪽으로는 많이는 안 해요 오히려 그러니까 뭐 만약에 얼만 리뉴얼을 한다 그랬을 때 피지컬한 디자인을 해가지고 월말 뮤비를 한 거는 우리도 하는데 우리가 만약에 무슨 뭐 이런 이벤트나 뭐 이런 걸 통해 가지고 월말 뮤이를 하는 거는 아직까지는 본 적은 없는 것 같아요. 근데 다른 회사들은 하는 회사들이 있, 있는 것 같더라고요. 그러니까 뭐 무슨 뭐 어느 뭐 페스티벌 같은 거를 만들어가지고 그게 이제 뭐한 아니면은 어그 덴마크 에 있는 뭐얀계 같은 회사 같은 거 보면은 이제 뭐뭐 뭐 그런 어 어떤 그런 뭐 멜본같은데, 그런데 이제 파우스를 넣었을 때뭐 레인웨이나 뭐 이런 거, 조그만한 골목 같은, 골목길 같은 거 어떻게 리뉴얼 해가지고 하는가 뭐 이런 이런 걸 하는데 어, 저희 회사는 그런 거는 안 하거든요 근데 어, 저는 물론 좋죠 그게 만약에 도시가 그러니까 가장 특이컬한 거는 이런 하이웨이나 이런 뭐, 뭐 기찻길이나 다리나 뭐 이런 거 그런 인프라스트럭셔들이 결국에는 이제 아웃데이트 된 것도 있고 음. 어, 가장 뭐 좋은 케이스는 뭐 하이라인 뭐 뉴욕 같은데 보면 그게 뭐 그냥 기존에 있는 그런 쓰지 않는 그런 뭐 웨어 콜드를 다시 만이뭐 리뉴얼을 한다든지 뭐 이런 거는 음. 있는데 어 결국에는 도시들에서 리뉴얼 프로젝트를 하게 되는 것도 있어 요 왜냐하면 결국에는 사람들이 늘어나는데 저희는 집을 땅도 없고 그러니까 에어라이트도 프로젝트 많이 하는 것 같고 월갈 리뉴얼도 많이 하는 것 같고 근데 뭐 저는 좋다고 생각하지 몰라 <웃음> 좋죠. 아까 말씀하신게 뭐 얼반 그러니까 플래너 있고 디자이너 있고 그 다음에 이건 또 다른 부류더라고요그 재생 적인는퍼시아이 어, 어, 달라요 그쵸. 렌탈 스톡도 다르고 뭐 에버켓 뭐, 캐시드 하는 분들이나 무슨 뭐 프렌즈 뭐 어떤거 뭐 이런 분들도 있고 그런 하는 재미있습니다 대전에 갔는데 완전 진짜 옛날 그 한옥 같은 집이에요 딱 봤을때도 들어가기 싫은 골목길인데 이렇게 이제 가령 그런 집들이 이렇게 모여 있잖아요 거기 가운데 예를 들면은 기존에 있는 집을 뭐 박물관으로 바꾼다던가 아니면 단순하게 생맥주 뭐 이렇게 뭐 모재맥주 네, 네, 그런 걸 하나 바꾸는 입선동 이런 것들이 있 사죠. 이 도시 자체가 그 골목 자체가 다 바뀌잖아. 다 살아나고 약간 그런 응. 어프로치를 응. 이건 어쨌든 폴리스도 아니잖아요. 네. 그 어떤 약간 디자인도 아니야. 괜찮아. 네. 그냥 그렇죠. 어떻게 보면은 그냥 문화, 어 뭐라고 이게 그러니까 되게 그런 데는 일종의 그 아까 그런 것처럼 사례 베이스로 많이 하지 않아요? 어떤 사례들이 적용 가능하고 이 정도의 어떤 블록스케일에는 이러이러한 옵션들이 있었고 우리한테는 뭐 이런 게 있고 여기 파퓰레이션의 뭐 예를 들어 에이지는 어느 정도이기 때문에 뭐 음. 이게 제가 이 되게 그런 걸 데이터 어떻게 보면 되게 로어한 데이터베이스에 음. 사례를 접목시켜서 아이디어를 털어놓고 음. 사람들의 얘기를 듣고 약간 이런 식으로 간다고 알고 있거든요. 저도 그래서 그형 어, 그 같은 경우는 이제 특별히 이그지스팅한 걸 이해를 해야 되잖아요 컨텍스트. 그 그렇죠. 네. 그리고 성공한 사례에 대한 컨텍스트들도 이해를 해야 되고 실패한 사례에 대한 컨텍스트도 이해를 해야 되거든요. 그러려면은 이걸 어떻게 이해할 거냐. 보고 그냥 좋아, 싫어 이렇게 하기는 우리가 너무 갈팡질팡하잖아은 사람들은. 그래서 이제 이연이가 했던 게 데이, 아, 데이터 를 가지고서 이제 사이트 시스를 하고 막 이런 것들을 좀 같이 이야기를 했었었거든요. 그래서. 거기에 또 물론 도시 구장 그, 빨간 그 데이터를 할때어 네. 이런 데이터도 필요해요라고 생각했던 데이터가 있어요. 혹시 전혀 생각 s u 못 했던 뭔가 디자인을 처음부터 할때 우리가 생각하는 데이터와 재생을 할때 우리가 생각하는 데이터에 음. 뭔가 뭐 같은 데이터더라도 서로 간에 뭐 예를 들어 뭐 프라이티가 좀 다를 수도 있을 테고. 그러니까 뭐, 뭐 재밌는 얘기는 없었네. 그냥 이거 저가 그냥 이야기는 약간 이렇게 보는 게좀더 맞는 거같제 그러니까 저와 그 같이 말을 나눴던 그 형이랑 어떤 thinking 프로세스가 어떻게 되냐면, 그러니까 어쨌든 시나리오가 있죠. 어떤 시나리오랑 전략이 있어요. 어떻게 사이트 점점 할 거냐. 그거에는 이제 말씀하신 것처럼 사이트 장악하는 어떤 그 전략에서 과거의 어떤, 어떤 사례들도 있을 거고, 현재 사례들도 있을 거고. 뭐 이런 어떤 그 어반 디벨롭먼트 o 어리 같은 것들 이런 거에서 이제 있는 것들을 일단 기본적으로 갖고 예를 들면은 어떤 그 히스토리가 있다지만 그 히스토리를 어떻게 투익을 해가지고 어떻게 발전을 시킬 거냐 어떤 예를 들면은 하나의 도시가 있으면은 잘 모르겠지만 뭐 여수 같은 경우도 이순 신이죠그죠 그럼 이순신의 뭐 생각이 어디 있고 그 사람이 예를 들면은 여기서 어떤 배를 만들었고 약간 이런 컨텍스트들이 있을 거 아니에요. 그러면 노드들을 어떻게 연결하고 길들을 어떻게 이렇게 하면서 어떤 스토리를 집어넣고 이렇게 이제 전략이 있고 뭔가 한다고 친다면 그 시나리오를 서포트할 수 있는 데이터들을 컬렉트하거나 아니면 시나리오에 맞춰 가지고 이런 데이터들이 그러니까 예를 들면 성공한 이미 이미 된 사이트들도 있을 거 아니에요. 그렇죠. 과거에 네. 과거에 이랬는데. 이게 돼서 아니면 하이라인 같은 경우 는 그런 경우가 되겠죠. 예를 들면 하이라인이 덤블링이 있어. 분명히 거기 사람들 어프로치하는 몇개 엔트리 포인트가 있을 거라고. 그게 엔트리 포인트라가 기존의 컨텍스트에 미쳤던 어떤 비프라이프터가 있을 거라는 거죠. 그런 부분들이 그냥 비프라이프터 데이터를 그냥 가져와서 얘는 성공했으니까, 얘는 실패했으니까 이게 뭐가 했는지를 그냥 밸리데이 d 해보는 거예요. 음. 추상화 시켜보는 거, 상상해보는 거그 정도로 일단은 아, 가장 그런 쉽게 것도 있네요. 예를 들어 그런 거를 이제 뭐 어떻게 보면 뭐 팔로스, 뭐 그래서 뭐, 뭐, 계획을 할때 아까 뭐 우리가 처음에 이제 시작을 디자이너링이라는 부분이 있고 엔지니어링 부분이 있으면 네네. 그런 재생에 관련돼서 우리가 뭐 엔지니어링에 이라 편한 어떤 분야일지 모르겠지만 그런 풀 뭔가를 이렇게 풀 분하기든 뭐라든 그런 엔지니어링 데이터에도 관, 관심이 있는 포인트가 있나요? 그런 재생에. 저도 네, 그남친한테 네. 물어봤는지 모르겠는데. 아, 저도 재생이잘전라가 저도 사실 들 전문가라고 할 필요가 있는데. 왜냐면 그런 것들이 너무 또 다시 예를 들어 보면 왜냐면 지금 생각하는 뭐 정말 나후 나중에 우리가 이런 것들을 아까 말한 것처럼 아우 뭔가 되게 컴퓨테셔널 프로세스를 통해서 알고리즘을 통해서 어떤 디자이너 아이디어도 되게 데이터마이즈 돼가지고 모든 게다 인터뷰션돼서 뭐가 나왔어. 어 이거는 뭐 베스트가 아닐지언정 우리가 생각하는 최대치를 끌어냈다고 해. 어떤 그리또 되게 풀븐돼 있는 데이터를 베이스로. 근데 그런 어느 순간에 그런 재생을 해야 되는 상황이 얘도 올거 아니에요? 어, 그렇죠. 그러면 응. 그 재생이 되는 상황에 갔을 때는 뭐 이런 인풋 데이터가 얼마만큼 활용될 수 있을지 모르겠지만 뭔가 분명히 재생을 한다라는 건더 데이터 드리븐한 프로세스일 거라 생각이 드네요. 네, 그러니까 저는 이렇게 생각하니까 툴이, 툴을 어떻게 쓰냐가 관툴이고툴한 편을 잡으니까 좀더좀 네. 그러니까 이렇게 단보인 거죠. 단보론을. 그래서 그래서 오히려 네. 그쪽에서 모르겠어요. 그런 얘기 나누는지 모르지만 아까 데이터 얘기를 했다고 하니까. 그러니까 그런 쪽에서도 뭔가 그런 데이터 드리븐 내지는 엔지니어링 베이스의 어떤 그런 식의 막 그러니까 인프 시뮬레이션 이런 것들을 형님 말씀하시는 아. 엔지니어링 데피니션은거예요 그래서 뭐 예를 들어 뭐 단단한 건 그거예요. 네. 예를 들어 뭐 일반 뭐있어요 빌딩 리노베이션을 또 마찬가지지만 기존에 지금 들어오는 예를 들어 뭐모 수위지가 됐든 뭐 뭔가 이게 렇 서플라이가 되는 공급 체인들 있잖아요. 뭐 나는 여기서 이미 지금 그 시티 쓰리 그리드에서 들어오는 어떤 양이 있으니까 내가 이래 아무리 디벨롭한다고 해도 어느 일정 이상 내가 막 키울 수 없거든. 완전 인프라를 바꾸기자 바꾸지 않는 이상 뭐 예를 들어 그런 것도 분명히 재생에 가장 기본적인 데이터가 될 거예요. 뭐 거기에 맘대로 뭐 내가 지금 그렇다고 새로운 도시를 막떡할 수는 없으니까 뭔가 그런 엔지니어링 베이스의 데이터가 그냥 모르겠어요. 지금 나도 막 무슨 얘기인지 모르는데 약간 이런 느낌 궁금한 어떤 학교 차원에서 어떤 인프라가 있고 네. 실내에서 어떤 인프라가 있는지 모르지만 저도 아마 약간은... 되게 사람들이 궁금해할 네. 거야. 약간 되게 시준이가 시준이니까 되게 편하게 아뭐 쉽게 뭐 본인이 되게 익숙하니까 아니, 숨 넘어왔는데 얘기하면서 하니까 같이 해야 된다고. 왜냐하면 뭐, 옛날에 뭐. 그런 거야. 모르겠어 이게 정말 편하게 되면은 나랑 같은 회사에 있으면서 점심 시간마다. 네. 오늘 뭐 들어가는데 그 샷기가 뭘 던지고 이런 얘기들 많은데 이들또 구하는 아이템 니또 하고 있어요. 편집 안할기 전에 주세요. 그런 네, 그런 네, 얘기들이 하죠. 들고 하죠. 있으면 되게 실 정말 현실의 것들 있잖아요. 그러니까 음. 뭐 그런 에피소드들이 사실을 주어주는 그 내용들이 이게 딱, 딱 봤을 때툭 까놓고 현실이고 그럼 여기서 우리가 어디서부터 어떻게 시작해야 되는지 뭔가 이런 거에 대해 되게 클리어거든요. 왜냐면 특히 얼반이나 이런 뭐 모르겠어요. 얼반이라는 표현보다는. 뭔가 그 디자인 사이드에 그 감춰져 있는 영역일수록 밖에서 봤을 때 화려해 볼수 있고 안에서 봤을 때 공간을 이렇게 참 말하기가 뭐한 그런 영역이 항상 있거든. 그러니까 그런 것들이 이 하나씩 깨졌을 때 거기서 뭔가 새로운 어떤 얘기와 새로운 기회 이런 것들이 계속 나오는. 저는 그래서 그 지금 이제 보시는 분들은 모를 거예요. 제가 편집을 했으니까. 근데 그 이제 말씀 아까 드렸던 것들 중 하나가 이제 어쨌든 그아무 듣는 학생들이 백그라운드 없거든요. 근데 어쨌든 그분들한테 아 이런 정보를 이렇게 가지고 올수 있고 내가 건축을 하더라도 도시는 알아야 되잖아요. 근데 아 이렇게 이렇게 정보를 주시면은 그게 이제 사실 회사 들어가면 그 회사에 있는 자기 업무 부분을잘 모르잖아요. 근데 그렇죠. 이제 어쨌든 뭐 실무 경력 이렇게 화려하시고 그다음에 이제 뭐 많이 배우시고 한 분들이 그 선배도 후배들이 이제 아, 선배죠 선배들이 이제 후배들한테 이야기해준다라는 관점으로 이제 이야기를 해주시는데 좀 약간 못 알아듣는. 못 알아듣다기보다도 배경 측이 없으면 못 알아들을 수 있으니까 그런 분들 때문에 약간 질문을 약간 싫게 해서 던진 거고 근데, 근데 저도 생활 보면 얼반 디자인이라는 것도 되게 어떻게 보면 좀 새로운 음, 그런 직장인 것 같아가지고 직, 직업인 것 같아요 왜냐면 음, 음. 건축을 하는 사람들도 한국에서도 연락 오시는 분들이 있으세요 그래서 음. 내가 건축에서 다니는데 얼반 디자인 하는 도시계 프로젝트를 지금 우리가 한다. 근데 우리가 이걸 해야 되는데 어떻게 해야 될뭘 어떻게 세로를 해야 될지 모르겠어이 프로젝트 자체를. 음, 음, 그런 분을 연락한 사람이 있는데 그분도 건축 배경이 꽤 있으신 분인데도 그럼 물어보는 거 보면은 아 이게 나는 저는 이를 계속 그냥 해왔으니까 이게 그냥 그냥 스텝 바이 스텝을 알잖아요. 근데 그걸 모르시는 게이 건축 하시는 분도이 있다는 게 대게 한국에서 좀뭐 그런 거 되게 요즘 프로세스가 어떠냐면 내가 알고 있기로는 한국에서 뭘 해. 어디를 개발을 해야 되는데 그러이 공무원들이 찾아 이거 관련돼 가지고 뭐 우리 최소한 뭐 초빙 해 가지고 무슨 최소한 렉처라도 들을 수 있는 사람 없나 음. 그래서 막 찾아 가지고 뭐 어느 뭐 어디에 있는 뭐 박사 뭐 해서 교사 있는 거 초청해 그래 가지고 그 사람 얘기를 확 들어 공무원들이 아뭐 도시는 이런 거고 이런 포인트를 봐. 아까 말한 것처럼 비슷한 거예요 이런 히스토리가 있는 거 이런 걸 한참 들어 그러고 뭐, 아네 알겠습니다 그러고 그러고서 이제 그 다음 얘기 나오죠. 아, 혹시 뭐 저희가 이제 이런 게 있는데 아직은 뭐 디테일을 말씀드릴 수 없지만 뭐 혹시 이런 거 관련돼 가지고 뭐 뭔가 연구나 이런 처음에 이제 연구로 가지. 왜냐면 이제 교수니까 같이 뭐 협동을 하는 무슨 연구 펀드도 있고 하니까 한번 해보신 뭐 이런 식으로 가가지고 그렇게 그렇게 그렇게 해오고 나서 이제 뭔가 결국은 이제 그 다음에 이제 그런 디자이너를 찾아가고 그 사람에 대한 여러 가지 정보들을 좀또 공유하면서 나중에 또 결국 이제 컴피티션이 하면 이제 거기 들어와서 이제 뭐이밸레이션하고 약간 이런 프로세스가 지금 정말 그냥 가장 가장 그 뭐랄까 TP 컬이라고 해야 되나 TP 컬 프로세스 근데 거기 보면은 아까 막 우리가 다시 얘기한 데이터 드리븐 이런 얘기들은 그그 그 어딘가에서도 사실은 시작점을 찾기가 되게 어려운 포인트들이 많은 거예요 지금 현재 시점에서 프로세스에서 그러니까. 그런 것들이나 이런 것들을 그 희준이가 만약에 얘기를 해줄 수 있으면 이제 그런 얘기를 하면서 이제 우리 입장에서도 보면 아 이거는 이기 현실이라는 거 그리고 이제 그럼 이게 과거와는 다르게 지금 어떻게 되고 있다는 것도 유지할수 있으니까 그러니까 그런 포인트들만 해도 한국에서 되게 궁금한 뭐 이거 대부분 이제 뭐 한국 사회 본다면 한국에서 되게 궁금해 할 거예요 지금 은 되게 거기는 그냥 누군가에 의해서 시작돼야 되는 거라고 생각을 하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뭔가 우리가 시작하는 게 아니라 누군가에게서, 정부에 의해서든 아니면 정부 입장에서도 또 누군 어떤 전문가에서 시작해야 되는 거고 그 전문가는 도대체 어디서 뭘 시작하는지는 뭐 모르겠어요. 물론 이 아까 말한 것 같은 프로세스를 시작 하겠지만 이제 그분들이 생각하는 가치 기준과 그분들이 어떤 앞으로 보는 방향성 그리고 그분들이 어떻게 보면 그런 데이터 드리븐이나 이런 것들도 미리 뭐 염두를 해두고 여러 가지가 있긴 있겠지만 이제 그런 것들에 대한 얘기들을 들으면 비단 뭐 얼반뿐만 얼반에 대한 얘기가 아니라 이 사회 의 대부분이 이런 식으로 많이 돌아가거든. 요 지금 현재 모든 그런 그런 네, 시작적 플랜들은 네, 네, 너무 많 이해하고 하내내 입장에서는 가장 어떻게 보면 현실에가 맞다 있고 그 다음에 어떻게 보면 가장 그런 것들에 대해서 뭐랄까 되게 보수적인 그런 부분도 있기 때문에 얘기를 들으면 들을수록 되게 다른 오히려 더 새로운 생각을 하게 되는 되게 큰 모티브가 되는 것도 좋은 거죠. 그래서 뭐 테크놀로지를 듣는 거 이전에 그런 것들이 내게 들으면 아 그래서 더, 근데 진짜 많, 많은 얘기를 할수 있을 것 같아요. 네. 저도 Ezri라는 데 하고 그런 데를 보면 볼수록 거기서는 진짜 저희가 쓸수 있는 그런 툴도 많은 것 같고 데이터도 많은, 인포메이션도 많은 것 같고 뭐 진짜 쉽게 봐도 보면은 뭐 그린 나한테 뭐 그린 뭐 그린 뭐 네이트 내추럴 커버리지 같은 거맵 같은 거 있잖아요 음, 음, 음. 그러애에스 갖고 있잖아 SOM 같은 회사면 과거에 에스윙랑 협업을 한두 번 했을 것 같은데 음. 제가 아는 건 없어요 네. KPF라는 일을 하지 않았어요 에스윙? 에스윙이 에스윙 에스윙 커요 공짜 커서 몰라요 에스에 무슨 타워하는 거 있는데 그건 뭐 뷰쉐드 네. 같은 거나 뭐 네. 그림자 뭐, 네. 뭐 이렇게 하는 거고 뭐 같이 했다 그러더라고 건축가들이 <웃음> 근데 평상 보면 이렇게 뭔가 얼반 뭐 이렇게 가브만드리군으로 하는 그런 거 보면 음. 아키텍어로고예업도 맨날 뭐 이렇게 엔지니어링에서 가끔 들어가잖아. 이렇게 그런데 근데, 거의 이렇게 이런저런 걸 많이 들어. 근데 요즘 있어요. 이제 저희 그 회장님이 그 작년부터 이제 했던 얘기들을 쭉 자, 근데 뭐 어떻게 할 거지? 이이후에스케줄뭘먹갈갈거 이, 저는 상관 없어요. 그래 응. 그럼 차라리 거기 가서 얘기해야 할까? 응. 어차피 차라리 그, 네, 네. <웃음> 네. 그 회장님이 했던 얘기가 약간 이거니까그 그러니까 전에 약간 우리가 스페셜한 직업이니까 일반 사람도 잘 몰랐다는 거죠. 근데 지금은 좀더 이거를 가지고 그걸 계속 개발하는 것보다 이거를 어떻게 활용할 수 있을지 밖에서 좀더 이렇게 퍼블릭 사이드에서 많이 하자. 그래서 광고도 만들었어요. 아. 광고. 광고도 만들어가지고 그냥 일반 TV 광고처럼 그런 것도 많아 근데 궁금한 거다 궁금한 게 많으신데 그 구글이나 네. 이런데 애들 할 때, 걔네들은 S3, GIS 데이터 이용하지 않아요? 그거 필요하면 쓰겠죠, 갖다가. 걔네들이 응. 따로 쓰거나 베이스맵 같은 것도 쓸 수도 있고. 그러니까 잠깐 말이 꺼블러. 그 그래. 걔네들이 자체적으로 그런 데이터를 프로듀스도 해요? 기본적으로 S3랑 거기. S3에서 갖고 있는 여러 가지 GIS 데이터를 얘네가 갖다 써요, 아니면 자기네들이 따로 만들어요. 그거는 갖다 쓰는데도 뭔가 돈을 낼거아니야 그렇죠. 예를 들면 구글맵 같은 거 이렇게. 보면은 좌측인가 우측인가 무슨 파워도 많이 해가지고 그래 뭐 그런 거네 있었어요 어디서 네. 맞 갖고 그러니까 얘네들이 생각을 하겠죠 지네가 제너레이터 타는 게 좋을 건지 아니면 사각는이 좋을 건지 그런데 그런 디테일한 디테일도 아니고 튼 그런 부류의 것은 좀잘 모르겠어요 별 관심 이 네. 없어 서 근데 아무래도 저희 회사에서 만드는 데이터들이나 이런 것들은 사실은 이제 주정부 그러니까 거버넌트나 군사 쪽 그래서 퍼프트시 굉장히 많은데서 저는 오늘 되게 오늘 뭐참 되게 간단한 시뮬레이션을 보여주 보여봤는데요 그래서 에네 아, 보였는데 네. 네, 네. 네. 네. 그냥 무슨 어디 이렇게 정부에서 좀퍼그트한 데이터 갖고 만들어서 매핑인 네. 것 같아요 네. 근데 네. 어좀 되게 놀랐던 거는 이렇게 뭐어버나이즈된 에리아가 있고 네추럴 그린 에리아가 있어요 네. 그리고 뭐 길이 이렇게 있고 네. 있는데 어떤 데이터를 인플루언 해가지고 50, 2050년도에 뭐이이이얼마나이서된 에어리아가 늘어나는 거는 뭐 어느 정도는 예측할 수 있잖아요. 근데 asu에서 어떻게 무슨 데이터를 쓰니까 어느 부분은 디크리스 될 거라는 걸 알더라고요. 이이이 네. 알고리즘이. 저는 그걸 보고 어떻게 보면은 뭐 이쪽 일을 하시니까 잘뭐 되게 쉬운 걸 수도 있는데 제 표정이 지금 약간 이상죠 <웃음> 네. 근데 근데 저는 저희 쪽에서 봤을 때는 그것만 해도 엄청난 인포메이션이라고 저는 생각을 하거든요. 게 그래서 네. 어바나세는 늘어나는데 어느 한국은 이게 줄어들어요. 네, 그걸 보면서, 이거 그냥 내신 와이드로 했다 그러더라고요. 그런 걸를 만약에 접하게 되면, 은 일단 시뮬레이션 했는데 자동차가 쉐입이 이렇게 됐는, 됐다가 이렇게 되니까 연비가 이렇게 좋아질대. 우리 그냥 믿어버려요. 다 음, 받아들이고. 아, 예. 어, 그렇게 뭐가 있겠지 좋아졌대잖아 그래서 예. 우리는 나름대로 생산을 다 받아들이고. 예. 그걸 어떤 질문을 던져야 되냐면, 이게 있게 그러니까 어, 알고리즘이 과연 어느 쪽으로 이렇게 추익이 되고 코스트 펑션이 어떻고 웨이시 어떤지를 물어봐야 돼. 아, 그걸 물어봤어요, 저 제가. 그게 그러니까? 과연 디크스 되는 네. 조건이 어떤 조건이었고 무슨 그러니까, 무슨 어떤 아티클에서 나온 뭘써 뭐, 가지고 자세는 못 물어봤는데. 그러니까 약간 똑같이 띠어리 베이스를 그렇게 음. 물화해가지고 음. 그래벨은 또 어느 부분을 또딱 쳐야 되냐면은 그럼 띠어리 베이스에서 얘기한 부분은 분명히 수치적으로 뭔가 했을 거라. 음. 그럼 거기서 분명히 쉽게 얘기를 하면은 어떤 무한의 넘버가 있으면은 탁탁 짰어. 야 여기까지는 탁피 그러니까 타자. 내가 볼때 그런 게 궁금할 것 같을 것 같아. 이쪽에서는 뭐 저거에 대한 자료의 신빙성도 물론 중요할 수 있겠지만, 어 그러면 우리가 예를 들어 새로운 인풋이나 새로운 룰을 넣었을 때 얼마큼 어댑트할 수있는이 플랫폼에서. 네. 그저는 그냥 그 일단 이거는 되게 빨리 그냥 스뮬레이션 보여준 건데 그때다 물어봤죠. 그래서 어 이건 대체 어, 어떻게 해서 이게 이건 빠가고 이거는 왜 늘어나냐. 이거는 줄고 이거 늘어나냐. 어떻게 알아냐. 무슨 막 말던데는 막 조그만 동네 그걸 스뮬레이션 했는데 가지고. 그러니까 그분은 이제 뭐 어떤 아티크를 무슨 뭐 어디 뭐에서 베이스 보스턴에서 나온 아티크인데 뭐 그걸 베이스해가지고 이걸 또그러니까 그게 진짜 이런 거에요 그러니까 뭐, 어, 신기하다라고만 네. 생각했어요. 저도, 저도 근데 그걸 보고 그러니까, 아 이걸 뭐이 이거다라고 생각은 아닌데 보면은. 열등이 어, 런 거잖아. 어떻게지. 네. 뭔가 만졌어. 결과 나왔어. 이거 어떻게 된 거야? 나사에서 한 거야. MIT에서 한 거야. 다 믿어. 그렇죠. 그러니까 그러니까. 그러니까 <웃음> 조, 조심해야 되는 게 그거라는 거죠. 그런 아, 어떤 권이나 이런 거에묻어가는 것보다도 그건 일단 알겠고, 그러니까 과연 어떤 유케이션이었었는지 계속 묻어보면 나오거든요. 제가 아까 음. 말씀드린 것처럼 실무레이션할때 되게 컨파인에 있는 환경 그레이 있다는 거죠. 음. 실험실이 있는데 그 실험실의 전제조건이 뭔지를 묻어보는 게 가장 중요해 거기서. 음. 어쨌든 그걸 디자인한 그걸 알면 친구가 그쵸. 던지고자 하는 모든 질문이 자동으로 다그 작업이 되겠죠. 그래서 그거 보고 나서 저는 아 조금. 좀 신기하다 저는 왜냐면 그게, 그게 너무 신기해요. 전는 그게 보통 우리 너무 신기하더라고요. 그래, 저는 어. 그거를 그거를 그러니까 물론 뭐그 무슨 데이터를 썼는지는 모르지만, 근데 어. 그거를 그거를 가능해하다라는 거, 그러니까 뭐, 이, 뭐 타임라인 바를 움직였는데 이게 막 응. 늘어났다가 줄어나고 뭐, 이런 걸 한다는 그 자체가 응. 저는 저한테는 그게 센슈하더라고요 그러니까 참, 어떻게 좋겠어요. 그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은 저는 되게 조금 응. 그 올드 스쿨이 있는 거 같아요. 그러니까 저는 이런 게 너무 신기해요. 봤을 때 셔, 그래도 되게 올드 스크이 아니라는 거는 그걸 되게 좋게 보잖아요. 전 좋게 보죠. 근데 대부분 응. 올드 스크롤들은 이런 거를 안 믿고 아이집 아씨 다 <웃음> 그냥, 그냥 약간 뭐. 이렇게 보거든. <웃음> 아니 그냥 그냥 그런 케이 o 빌리티가 있다라는 거에 대해서 전 되게 되게 신기했던 것 같아요. 근데 그래서 다음에 또 만나게 되면은 또 그런 쪽을 또 물어보고 싶은 게와그 그러니까 이쪽 특이한 거는 이분이 일부러 그랬는지는 모르겠지만 되게 조금 조그만 동네를 보여줬어요. 그러니까 저는 궁금한 게 LA에다가 똑같은 타임라인을 왔다 갔다 하면 어떻게 늘어날지가 되게 궁금하거든요 왜냐면 과연 이 프로젝션이 제가 조금 뭐 많이는 못 봤지만 제가 지금 보고 있는 데이터나 뭐 맵이나 뭐 스태츠나 이런 걸 비교했을 때이 사람이 지금 보여주는 그런 시뮬레이션에 맞는지가 되게 궁금하더라고요 저는 왜냐하면 조그마한 동네는 모르니까, 저게왜 줄어드는지는 모르죠. 그게 뭐, 뭐, 뭐 광, 뭐 콜, 콜 포인트가 있었는데 그게 있기 때문에 줄어났다고 뭐 그런 거는 뭐 있을 수도 있는데 만약에 LA를 보여줬을 때 그게 과연 얼마나... 그게 그러니까 그이퀘이션에서는 정확하게 나오는 거죠. 그이퀘이션에서 그래서 제가 이퀘이션을 알아낸다는 거고 근데 그런 건 있어요. 차라리 이런 거 있으니까 그 기존에 예를 들면 내가 LA에 10년 치의 어떤 변화되는 건물들이 음. 변화되는 데이터가 있다고 치자고 그러면은 10년 치를 데이터를 쭉 비주얼라이제시 시켜놓고 슬라이드를 쭉쭉 옮겨오면 일단 이거는 이미 한번 발생된 사건들이니까 음. 뭐 프리딕션에 대한 얘기가 아니죠 차라리 이걸 쭉 해놓고 예를 들면 이런 거죠 그 도시가 어떻게 점점점점 커져나갈까 이런 거는 10년치가 있어 그다음에 이걸 타임라인으로 우리가 바인딩을 걸어놨어 그래서 이렇게 돼 근데 과연 여기다가 도로의 폭이 어떻게 변한지 데이터를 같이 레이어를 같이 풀고 있는 차라리 이런 식으로 해가지고 코리레이션을 잡고 거기서 어떤 어떻게 어떻게 변화되다라는 텐던시가 있으면 이 텐던시에 맞춰서 미래를 프리딕 한다 이건 오히려 더 모델이 좀더 제가 생각했을 때는 이렇게 좀더리즈로블한 모델링인데 만약에 그 사람들이 그냥 어 보스턴에 있는 어디 아티클에 있는 거 그러니까, 그러면은 더여기 멀어지는 거예요 어 이거 뭔 소리지 어, 뭐 어, 어. 그가 그러니까 막 이렇게 막 얘기를 하셨는데 어 음, 저는. 그 그게 못 드시는지 모르겠고. 그 사람 그게... 그 사람의 네. 의도는 네. 그거였을 거야. 되게, 되게 컨텍스, 되셔널 정보를 우리는 이렇게 데이터화해서 비주얼라이제이션이 가능하다. 그리고 그 자체에 대한 아웃풋에 대한 신뢰도는 뭐 둘째 얘기고 대신에 우리는 이제 이런 프로, 파이프라인이 가능하다. 네. 그러니까 그만큼 네, 디자이너들 입장이 디자이너에서 되게 컨셉셔널하게 생각하는 여러 가지 그런 생각들을 우리는 되게 어느 정도 대이터마이즈로끌고 네. 와서. 비주얼로 보여줄 수 있다. 있다. 데이터도 갖고 거야. 있고, 이 데이터도 버린 디자인은 그쵸, 할수 있다. 있다. 어떤 데이터가 시켜주는 걸 도와줄 수 있고, 뭐 이런 얘기를 하겠지. 건축을, 건축을 시작했는데 건축을 안 하고 있다라는 게 저는 그참 재밌는 얘긴인것 같아요. 되게 많아요. 네, 근데, 근데 그만큼 그게, 건축의 대표적을 사람들이 잘못 맞잖아요. 그것도 그렇고 저는 또 어떤, 어떤 주변에서 들은 게 뭐냐면 건축을 공부해가지고 건축 안 하는 사람이 제일 행운 아, 나 이런, 이런 말도 들은 적도 있거든요. 근데 그런 게 저는 참 재밌는 것같아 오히려 건축인데 건축을 다 공부를 했지만 오히려 건축보다도 다른 거에 더 관심이 있는 사람들도 있잖아요. 어떻게 보면은. 이게 표현 디자인 하는 것도 아니고 퓨지 디자인에 대해 얘기하는 것도 아니고 그러니까 뭐 진짜 건축 막한 사람들하고 얘기하면은 막 무슨 뭐 그림자가 어떻게 떨어지고 막, 막 매스윙이 어떻고 막 이런 얘기를 하는 게 원래 건축가들이 얘기하는 것 같은데 오히려 이런 거는 다른 그런 퍼스펙티브를줄수 네. 있다는 게전 그게 네. 너무 재밌고 그리고 그거는 그 우리보다 훨씬 자가 쓰는 분이 돼 그러니까 우리는 영화도 없 내는 거. 그래서 저는 그래요. 러니까 아까 말씀드렸듯이 그러니까 내가 알고 공부하고 어떻게 보면 운이 좋아서 네. 그렇잖아요 운이 좋아서 내가 아니고 딴 사람이 와서 할 수도 있는 거거든요. 근데 그러니까 어쨌든 우리 운이 좋아가지고 경제적으로도 시간 시간적으로도 될 가지고. 이제 이런 정보들을 갖고 있는 거고 저는 사실 제 한국에서 있을 때도 가장 좀 답답했던 것 중에 하나가 이거 얘기하면 좀 긴데 결론만 얘기하면 정보의 독점이거든요 그러니까 이거를 조금 같이 쉐어하고 나누고 하면은 좀더 이렇게 인더스트리가 재미있어지지 않을까라는 그런 데이스요 되게 재밌을것 같아요 아니 솔직하게 특가로파 얘기하자 아까 말한 것처럼 뭐 건축 안 하는 사람이 성공했다는 <웃음> 표현이 <웃음> 웃기지만 건축을 하고 전공을 해서 설계사무소를 다니는 사람 중에 하, 내가 이게 나의 그건 아니었는데 싶어가지고, 아, 그럼, 얼반 디자인으로 대학원을 유학을 가볼까? 이런 생각하는 사람 엄청 많아. 그리고 또, 뭔가, <목소리> 에, 그리고, 그래서 그런 사람들 분명히 되게 포인트로, 아, 어, 그러면 저 흐름에 있는 사람은 또 궁금하고. 뭐, 예를 들어 요즘에 뭐, 이런 테크놀라지 쪽으로 해서, 아, 나의 진로를 조금 투입해볼까? 이런 사람도 엄청 많아.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사회가 변하니까, 우리 같은 부, 그 사람들이 나온 것 같아. 그러니까 옛날만 하더라도, 건축에서 할수 있는 영역이 적기 었 때문에 <목소리> 되게, <목소리> 뭐 건축해서 어떻게 그런 일을 해라는 얘기가 나왔는데 지금 이제 저도, 저도, 계속 저는, 바뀌고 있으니까 저도 근데 네. 어떻게 보면은 오히려 더 이런 게더 재미가 있을지는 모르겠는데 내용 자체는 솔직히 건축을 애써 하면서 시작을 했는데 얼마 되지 않아서 저는 시작을 했거든요. 근데 인턴하면서 40시간을 저는 일을 했어요. 회사에서 막 학교 다니면서 40시간 일하고 뭐 했었는데 그때 졸업을 하고 솔직히 다른 회사에 갈라 그랬었어요. 제가 근데 그 완전 건축 회사. 어반 디자인 아니고 다시 건축으로 다시 가는 그런 기회였는데 만약에 그때 내가 그쪽으로 갔으면 내내 커리어 추락은 어떻게 바뀌었을까라는 생각을 좀 가끔 하거든요, 저는. 그러니까 운이라는 것도 저는 엄청 있는 것 같아요. 그때 당시에 2 0 1 0년도에 졸업을 하고 경기가 완전 안좋았가 조금 조금씩 빌드업을 하는데 그때도 되게 안 좋은 상황에서 이런 찬스가 있었는데 그거를 제가 건축 회사를 가냐 아니면 어반 디자인을 계속 하냐면 건축은 하고 싶은데 그때 당시에 근데 어반 디자인을 그냥 하게 된 거거든요, 어떻게 보면. 음. 그 하게 된 이유도 2년 동안 이분들이 나를 봐줬으니까 더 해봐야지 이래갖고 더 남게 됐는데 결국에는 지금까지 이걸 하고 있거든요. 진짜 그때 그게 되게 정말 어키한 거지. 지금 돌이켜보면 진짜 거긴. 왜냐면 진짜. 그동안 제가 그안 갔잖아요. 그 회사 다른 회사를 근데 그 회사 간 친구가 있었어요. 근데 제 제가 제한테 저한테 어퍼라는 자위 있었는데 그걸 안 하고 그 자위 다른 친구한테 간 거죠. 근데 그 친구는 결국에는 그 일하다가 6개월이라고 짤리 그 경기가 안 좋아지고 회사가 거의 안 좋아져서 캔 짤리고. 음. 다시 좀 결국 그 사람들 엘스런으로 다시 들어왔어요. 그러고 음. 그그엘스에서 만난 거야. 갖고 나그 음. 사람이 나 여기서 일하다가 왔다. 그러니까 어, 나너 원래 거기 가려고 그랬었는데 그런 누가 어, 그때 누가 올라 그러다가 안와가지고 내가 일그 일을 하게 되었었다. 음. 근데 있다 보니까 이게 회사가 안 좋아지고 나오게 돼가지고 지금 여기로 왔다. 이러니까 그사 생각 보면은 내가 만약 그 건축 회사를 만약 갔다라면 내 커리어 체형 어떻게 바뀌었을까라는 생각 이 음. 너무 많이 든다 근데. 네. 그런거해 보면은 운이 많이 따라주는 것 같기도 하고. 근 되게 그리고 또 네. 이제 많은 되게 가능성들. 그러니까 정보들 그러니까 네. 케이스들. 이렇게도 해서 되는 사람도 있고 저렇게 해서 가는 사람도 있고 사실 형이 저번에 말씀하신 것처럼 내가 건축학과 들어갔으면 당연히 설계를 하고 사무실에 들어가고 근데 거기서 살짝만 바뀌면 정말 타다가는 버스를 내려야 되는 듯한 그런 압박감이 음. 모습도 있는데 주변에서 이제 어떤 선배들 형들 여러 가지 생각들 용기도 주고 정보를 주고 하면 좀 도움이 많이 될것 같아요. 맞아요. 싶어서. 진짜 건축은 진짜 지금은 더 앞서기 더 많은 것 같아요. 건축을 공부하고 나서 그 다음에 다른 쪽으로 이렇게 풀리는 거 보면은 옛날 같으면 진짜 뭐 졸업하고 뭐 건축 회사 들어가 가지고 뭐 인턴하고 막 6개월 8개월 이러다가 막또뭐 다른 뭐일 나라고 뭐 이런 사람들 도 많은데. 지금은 건축 졸업해가지고 전 제가 제 학부 졸업한 것도 보면은 뭐0 명이 만약 졸업을 했다 그러면은 결국 건축 진가자 하는 사람 열명 남는 것 같은 것 같고요 음. 대학원 같은 경우를 보면은 지금 졸업을 해가지고 완전 퓨얼 뭐 건축을 하는 사람은 한 명도 없고요 지 이게 다른데 타피 약간 또 이쪽으로 넘어갔는데 <웃음> <놓았는데. 웃음> 아, 네. <웃음> 아, 네. 편집 어떻게 해야 되지? 근데그어 <웃음> 아, 네. 제가 그 이제 랩에서 일하고 있을 때. 워낙 다양한 사람들이 오잖아요. 뭐 정말 다른 백그라운드 사람들도 오고 이러거든요. 막 엔지니어, 막 사이티스트, 도 오고, 막그매스메티션도 오고 막이러같 이렇게 같이 이렇게 있다 보면은 되게 재밌었던 게 뭐냐면 너 백그라운드 뭐야? 건축 했다 그러면은 되게 어프리시피해요 특히 음. 디자인는 애들. 시각, 패션 이런 애들. 아, 건축 디자인 되게 어렵지 않아? 막 음. 너네 건축 디자인 하면 되게 홀리스틱한 띵킹 많이 하고 뭐 어디든 다 수, 어플로치 할수 있고 막 약간 이런 식으로 되게 좋게 보더라고요. 이 문화의 차일 수도 있는데, 미국에서 제가 그냥 경험한 거는 짧은 경험이고 되게 국한적인 경험이지만, 내가 건축을 했다는 거는 약간 이렇게 한국에서 마치, 뭐 이게 맞는 얘기인지 모르겠지만, 한국에서 는 영어 잘하면 몰래도 다 써먹을 수 있잖아요. 그런 것처럼 건축했다 그러면 되게 뭐 다양한 사고할 수 있는 그런 능력을 갖고 있는 사람으로 사람들이 많이 봐주더라고요. 좀 약간 문화 충격? 약간 이랬는데, 건축 하다가도 뭐 다른 쪽으로 특히나 요즘 같은 경우는 뭐 특징이 채널 특징이라고 하지만 그 IT 쪽으로도 제 친구 중에서 나이키한애들도 있고 그 다음에 무슨 뭐 디즈니에도 랩이 있어요. 네, 그런 이브리케이션 관련된 랩도 있고 어떻게 그러니까 보면 딱 시야를 이렇게 잡는 것보다도 제가 항상 주장하는 게 그거예요. 다 다르게 지어졌으니까 나는 건축을 이렇게 표현하고 싶어. 나는 건축에서 배운 이런 띵프포세스를 이렇게 하고 싶어. 다양 다양성이 존재하는 것 같아요. 다만 이런 케이스빼는 그냥 건축 어떻게 성적 맞춰고 와가지고 아니 전혀 다른 거 그냥 아니면은 저 정도 따가지고 이걸로 뭐 좋은데 어디 가려고 하거나 이런 거 제외하고는 그냥. 그래 예뭐 <웃음> 네. 너무 막 이런저런 얘기를 해가지고 <웃음> 자그앞으 데이터 그거 어, 어떻게, 어떻게 전지을해야 되지 아 아니, 근데 그거는 뭐언젠가 계속 나오는 얘기라서. <웃음> 하지 네, 뭐 굳이 그걸 이렇게 막 너무 그래막 보다가 안어 다음 날 만나는데 너무 희찬이 형 <웃음> <웃음> 되게 막뭐 데이터 데이터 얘기하지만 결국은 뭐 데이터도 결국그 안에 컨텍스트가 있는 거고 컨텍스트에 대한 얘기가 나와야 됩니다. 그때 제가 이제 휘준 친구랑 같이 연락을 다시 하게 된 계기도 이제 뭐 명의... 둘이 하는 일들이 물론 이제 어. 그런 컨퓨테이션한거 빼고 네. 어떤 식으로 진행될 것이고 진행돼 가고 있다라는 것만 들어도 되게 신기할 것 같은데. 네. 저는 그래서 되게 좀 궁금했어요. 어떻게, 그또 이제, 물론 이제 주변에 도시 쪽, 건축 도시 하시는 분들도 좀 계시고 하는데, 이렇게 이제 도시 쪽만 스페셜하게 꾸준히 해오신 분은 어떻게 보면 좀 이렇게 편하게 말 섞을 수 있는 친구는 유일하거든요. 그래서, 특별히 이제 또 데이터 쪽 관심이 많이 있고 컴퓨테이션 쪽 관심이 있고 또 저희 회사 쪽이랑 같이 미링이 잡혔다 그래 가지고 그때 보려고 했는데 이제 그 온라인으로 밖에 못 봤는데 되게, 되게 궁금한 거예요 그래서 과연 이제 컴퓨테이션, 뭐 데이터, 이제 사실 뭐 좋은 거죠 그러니까 못해서 못쓰기 있기만 하면 얼마나 편한 거예요 사실 근데 이제 그러면 같이 이야기 해보고 하면 좀더 재밌는 것들이 있어도 제가 할수 있는 분야가 정해져 있고 새로운 것들 좀 쉐어할 수 있는 부분이 있지 않나 고 네. 생각을 해 가지고 이제 같이 이 선영이랑 봐서본 거죠. 그렇시다. 근데 어제 아까 그러면 네, 그러면은 일단은 뭐이 네. 정도로 오늘 은 간단하게 간단하지 않습 건축 <웃음> 거의 세 시간이지. <되지. 웃음> 건축 도, 건축 도시 그리고 이제 뭐 컴퓨터이션 그리고 뭐 이런 어떤 랜더만 키워드를 가지고서 일을 해 봤는데 어떤 뭐 저는 일단은 그 도시 쪽에서도 컴퓨테이션 데이터 특히 데이터 비주얼라이제이션 어떤 데이터가 가장 더 액티브하게 쓸수 있는 일차원 음. 쪽으로도 네. 쓸수 있는 부분들이어서 되게 재밌는 이야기를 좀 나눴던 것 같고 뭐 특별히 나중에 뭐 회사에서 하거나 뒤에서 회사 오시거나 하면은 재밌는 작업도 있으면 같이 기뭐 음. 하고 그러면은 여러 가지 서로 도움되는 게참 많은 것 같아요 형님이 정말 하시는 거하고 비슷하듯이 게 대화를 대화가 되게 리미트 되어 있기 때문에 서로간에 음. 서로간에 대화를 더 많이 하게 되면은 그 사이에서 진짜 뭐 엄청나게 좋은 뭐 툴이나 뭐 이런 게 많이 개발될 것 같은데 음. 아이디어도 그렇고 근데 그게 되게 리미트돼 있다는 게 뭐, 물론 뭐다 이게 다 회사하고 회사간의 관계이기 때문에도 있는데 음. 그거 그 그런 배리어가 없이 그냥 이런 식으로 음. 대화를 하고 나가면은 좀더 많은 그런 디자인에 관련된 그런 생각을 더넓넓 넓히 수 있지 않을까. 그래서 그 나중에 또더 재밌는 그 우리가 얘기하는 거 탑틱에 관련해서 재밌는 것도 있으면 또 공유해 주시고. 네. 나중에 시간 되면은 저희 스튜디오 오셔서. 아 예. 네. 예. 너무, 너무 좋네요. 한번 조만간 하시고. 네. 일선은 뭐 마무리. 아 이거 좀 저는 뭐 항상 항상 이렇게 그때 계속 다른 비디오에서 얘기하지만, 되게 내 영역이 아닌 사람들과 만나는 것도 좋고, 항상 내 영역 외부에 난 항상 관심을 많이 두고 있고. 그렇기 때문에 뭔가 되게 물론 계속 만나오고 알지만 또뭐 얘기를 하다 보면은 모르겠어요 회사에서 얘기할 때는 되게 그냥 회사적인 얘기만 해서 더 뭔가 이렇게 뭐 이런 아이디어라는 얘기 저런 아이디어라는 얘기 좀덜 했던 것도 있었는데 같이 이렇게 묶어서 얘기하다 보면은 또 뭔가 풍성해질 것 같아요 오늘 시간 내주셔서 감사합니다 다음에 또 뵙도록 하겠습니다 안녕 <웃음> <웃음> 잠깐만 그리고